요 자리 또는 9900 정도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도포지션을 잡는 그림인데, 이거를 뭐 관점의 차이긴 하지만, 아까 우리 그려놨던 패턴 있잖아요. 큰 관점의 패턴, 요 움직임, 그쵸? 자, 여기에서, 타겟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까지는 안정해진 거잖아요 그쵸?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볼, 잡아볼 수 있는 타겟이 대략적으로 한 9,300불, 어, 9,300불에서 9,200불 정도 되는 타겟이었는데 여기 뚫고 그 다음 볼수 있는 타겟, 그 다음 볼수 있는 타겟 음, 계속해서 아직까지 는이 패턴에 대한 반등의 힘이 남아 있는 걸로 볼수 있으니까 네,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자리 9584를 뚫으면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타겟이 9763 음, 요거 요 가격들만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9763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 파동에 대한 확장 비율을 봤을 때9873 9994뭐 이정도로 있네요 네. 추가적으로 파동이 확장 됐을 때 1.13 또는 1.272 까지도 이 파동의 확장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만불까지도 볼수 있겠네요 네. 만불까지도 지금은 요 파동의 확장으로 볼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만불 아니면 9874, 어, 9900불 조금 못 미치는 가격 이 가격들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숏포지션을 누리시는 분들이라 하면은 9763 몰빵 이거 안 되죠 예. 일단은 지금은 좀조심스러운 관점으로 어, 진입가격을 이런 식으로 좀 분할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쵸? 꼬리는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종가 기준으로 어, 좀 그었을 때는 여기 딱 맞네요 그쵸? 겹치긴 하네요 트렌드선이랑 그 신기하게 정말 딱 겹치네요. 기준을 좀 아래쪽으로 긋고 나서 이거를 이제 확대시켜 본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지금은 요 꼬리 제외하고 상단부 저항이면은 네, 여기까지. 그러면 아까 봤었던 그 우리 어그 사이퍼 패턴의 D지점 9763 여기랑 딱 맞네요. 아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도 충분히 뚫고 갈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확산 그 확장 파, 확, 파동의 확장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가능성 여기서 파, 파동 비율 볼까요 한번 거의 1.27이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동의 확장이.